화이트 색상에 아바디지 않아 LED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할로겐의 테스터기에 차량은 정렬 후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체크합니다. 약2 1000 칸델라가 측정되며 무엇보다 조사각이 어긋나있네요. 우측 하향으로 틀어져 있으며 밝기도 최저 법정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칸델라는 광도의 단위로서 어원은 라틴어로 캔들를 뜻하며 기술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눈이 느끼는 색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 칸델라는 촛불 하나가 특정 방향을 조사하는 밝기로 광원이 비추어지는 곳에 밝기를 측정하는 국제 규격으로 정의합니다. 보라뷰 LED는 한국 자동차 튜닝협회 인증 제품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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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인가해 작동시켜봅니다. 양쪽 모두 잘 들어오네요. 이제 많이 틀어져 있었던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모든 라이트 튜닝 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은 필수로 포함됩니다. LED 광원까지 지원한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도 시험을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구요. 정렬 중에 확인해 본 칸델라입니다. 10만 칸델라 이상이 나오네요. 조사각 정렬이 잘된 팔로겐도 4만에서 6만 정도 나오는데 브라뷰 LED는 훨씬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다만, 단순히 LED 교체로 끝난다면 제조사가 의도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라이트 조사각도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물론, 광측기상의 칸델라 값이 실제 야간 운전 시야를 완벽하게 대만할 수 있는 절대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 때 라이트 밝기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며, 야간 운전 시야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빨. 말...